세 번째, 크리스천과 세속현자의 대화 그때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곧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을 보자 그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영생을 구하러 떠난 일이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에서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속현자는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해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으로 보아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 오, 안녕하세요 어, 어디가 지금 어디가세요 이 무거운 짐 지고 지금 어디가세요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까지 가면 제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나요? 아예 물론 있죠. 아,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제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기다마 드리시겠어요? 아, 저 좋은 친구 좋아합니다 저 좋은 친구 너무 원하고 있어요 음, 네 그렇다면 제가 좋은 하나 해드리지요 우선 한시바삐이 무거운 짐좀 벗어버리세요 이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입으시는 그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 던지는 게 바로 제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고향에서도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 매우 위대하고 고귀하게 생겼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아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 어렵고 위험한 이런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낚시맨들에 빠져서 온몸이 이 진흙투성이 가는 걸 보니 음.. 벌써 당신은 위험한 고비 하나를 넘겼네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때그 수렁은 단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으니 제가 하는 말잘 들으세요. 이 길을 만약에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 응? 막 맨날 피로, 그리고 고통, 굶주림, 막 공포, 무서워, 그리고 헐벗음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갈래. 그러면 사자들, 그리고 용, 암흑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냥 완전 죽음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러한 것들을 덮어본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생전 전부는 낯선 사람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릴 이유가 근데 저끼리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제게는 더 괴롭고 무섭게 느껴져요.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 던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면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죠? 제 손에 들고 있는 이책 때문입니다. 아이고 역시 나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십싸이게된 거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이런 거에 십싸이고막 이러다가 결국 당신처럼 이렇게 정신이 그냥 헷가닥 그냥 헷가닥 그냥 정신 창간증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정신 창간증은 당신이 스스로 택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도 이렇게 하고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든 거죠 아니 저는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짐으로부터?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 고통, 눈앞에 있는 것 뻔히 알면서 구태워서 왜 스스로 그냥 몸을 이렇게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가고자할때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짜고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한다면 당신은 이런 위험한 거 대신에 안전하고 막 우정 그리고 만족감 이런 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대박 아,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저쪽을 보세요 저쪽 보이시죠?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 한, 명이,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고 명성도 높고 이 사람 이름이 너무나 유명해요. 그리고 당신같이 이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런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등의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이렇게 당신처럼 이렇게 회가다된 사람들 있죠. 이런 이상한 증세들도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가보도록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여기서 1km도 안된 곳에 있어요 저 집이 1km도 안됩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이 사람이 또 장난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 이름이 예의 예의 예이라는 아들인데 이야, 이 아들도 그 아빠 못지않게 판단력, 기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내로놓게할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않다면 전, 저도 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도 데려와서 살수 있어요 이 마을에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마을 집값이 너무 싸 그리고 품질, 이 음식 품질이 그냥 차그르르르 연하는게 품질도 너무 좋고 값싸고 너무나 너무나 행복한 생각을 열살수 있어요 더군다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이웃들 이웃들까지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티아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현명하고 정직하신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지금 보이세요? 아네 저기 잘 보이네요 맞아요.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번째! 그 나오는 집! 첫번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자, 갔어요!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천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해 합법의 집으로 향했다. 근데 어찌 된 일이지? 그가 힘들어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뿐만 아니라 산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째야 좋을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이 이상하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타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전에 보았던 전도자가 그를 만나러 저쪽에서 다가오는 걸 발견한 크리스천. 그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서로 마주보게 됐을 때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캐묻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아니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어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당황하며 얼굴을 붉힌 채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 당신이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요? 예,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지 않았나요? 네, 가르쳐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쉽사리, 예? 결심을 바꾸어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아니, 그 낙심의 늪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아, 그분께서 저기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면 제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 매우 점잖고 권위있는 신사였어요 그리고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진짜 아, 결국 제가 그 사람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그만 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근데 막상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놓인 언덕을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저기 여기 어, 막 깔려있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여기로 계속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신사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아니,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해줬죠 다음에는 뭐라고 물었어요? 저에게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아 근데 이처럼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어요? 아... 그는 제게 어서 빨리 짐을 벗어 던지라고 했어요. 저 역시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얻을 수 있도록 저쪽 문을 향하여 가는 중이라고 했죠. 아, 그랬더니 그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길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어? 그런 길이 아니고 어,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짐들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고귀한 신사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서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만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가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근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 너무 험하여서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중입니다. 서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다면 잠깐 그대로 더서 있으세요. 아 제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떨면서 서있었고 이웃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 <웃음>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는 다시 계속 읽어줬다 <웃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찬양까지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한 자...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 말까지 더듬으며 흥분한 전도자.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너무 슬퍼요. 아이 그, 그니까 러 이젠 다 틀렸으니까 저주받다 마땅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세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다소 생기를 얻은 듯 했으나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전도자 앞에 서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제가 당신께 드리는 말씀을 좀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제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며 또한 누가 그 자를 당신께 보냈는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속현자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어요 또한 그는 세속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신봉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세속적인 기질 때문에 그는 당신을 방해하여 오은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 권고 중에서 당신이 전적으로 물리쳐야 할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점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려하지도록 유도한 점 셋째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Listen to me 예스 yes. 오케이 okay. okay. 첫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게 만든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세석현저의 그릇된 권고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이에요문 아닙니까? <웃음> 문이 알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웃음> 정신 차리세요. 알았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속현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을 유혹하면서 파멸에 이르는 다른 길로 이끌었으니 당신은 그의 말에 쉽게 아주 쉽게 넘어간 당신 자신과 그 악한 현자를둘다 혐오해야 돼요 둘째로 그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 것을 혐오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아주 반성해야 돼요. 또한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만나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하고 그가 결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당신이 무거운 짐에서 구원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율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도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비롭게도 당신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두려워하였던 신의산 있죠 신의산이 바로 그녀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지금도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이라는 자가 예?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현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이란 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그의 아들인 예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진하지 않아요. 이렇듯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제 말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당신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헛된 속임수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을 현혹시켜 제가 당신께 알려드린 답, 이그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협잡꾼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요.. <웃음> 전도사는 말을 마치자 자신이 한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달라고 주님! 큰소리로 어. 주님! 이라며 호소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밟고 서있던 선에서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커다란 불길이 솟아올라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크리스천은 죽음만을 원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세속현자와 만났던 때를 저주하며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사리 넘어가버린 자기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수천 번 외쳤다. 그는 또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 세속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시 전도자에게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간절한 호소를 했다. 전도자님,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구원의 희망을 잃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저는 지금 그 세속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돼서 이렇게 된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 당신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로 당신의 죄는 매우 커요. 바로 고그 선한 길을 저버린 것이 그 하나요. 금주된 길로 걸어간 것이 그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옆길로 예? 서브웨이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주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발한다면 당신이 길에서 망할까 두려워요. 정말. 그러자 크리스찬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전도자는 그에게 입맞춤을 해주며 어서 서둘러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고 미소로써 격려해줬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서둘러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혹여 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와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새속 현자의 꾀임에 빠져 쉽사리 팽개쳐버렸던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